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요가연습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 플랫폼에서 요가강사 요가진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화장실 활동하데 방금 시작하면 어떡해요? 아그저 다시 직몰어요 아, 진짜 오늘의 선생님, 요가강사 나진희님과 특별 게스트 맷만숙님이시다 아, 선생님, 요가 솔직히 유연성만 뭐 있으면 되는 거지 운동은 별로 안될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체험을 먼저 해보시면 은 달라지실 거예요 잘안된거 음. 같은데 음. 음. 오늘 첫 자세는요 V 자세라고 불려요 두 다리를 쭉 뻗어주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아랫배 보고 코어 힘이 된다면 손을 앞으로 날아하면서 버텨보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쉬운 거 맞습니까? 네 가장 쉬워요 손 조금 더아래 내려가 볼까요? 네, 고대로 들어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벌레님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이 있어. 어떤 문제? 비둘기 자세. 오늘 본인요 네, 비둘기 자세. <웃음> 이렇게 예. <웃음> <웃음> 선생님은 끝까지 비둘기를 고집하셨다. 존나 진짜 무섭다. 오호, 오오 오호, 오호, 오호. 오, 우와. 네. 오늘 마지막 동작은 저쪽 다리를 천장으로 쭉. 우와. 코어가 나를 지지해 주고. 어. 와. <웃음> 너무 무섭다 아유. 머리 뒤쪽 받치고. 자, 네, 뭐 올라가. 올라가면 안 쓰니까. 네, 여기서 쭉 들어 보세요. 우와! 위로. 위로.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제가 몸을 어. 되게 잘 잡아줘요. 이렇게 일본... 잡줍니고 와, 어디가요? 어디가요? 어디가세요? 야, 잡았어야지. <웃음> 뭐 하는데? 근데 사실 같은 커플 유가도 좀많아 하지 않습니까? 오, 맞아, 인기가 정말 많아요. 아, <웃음> 어, 선배님 저랑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됐는데, 좋을 것같습니다 아니, 나름이야, 저 나랑 해야지 커플로 왔는데. 일단 시범 아니.. 한번. 제 골반 아래에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받치고 무릎 쭉 펴주면서 젤리 들어 올리실게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긴벌레 <놀람> 무서워 왜 그렇게 됐 이빨 볼래? <먼저>. 이빨 그만해! 내가 걸어놨어 네 이리로 팔꿈치 쭉 오우 오오 다행한 줄 아냐? 이번 커플 동작도 우리 벌레님이바 누우실 거에요 오. 우와 선생님 정강이 너무 아픈데요? <웃음> 아, 아이고 그러면 두 분이서 바로 어, 아이고. <웃음> 아이고, 뭐야, 동작 해보실까요? 네. 하나 둘 쭉. 선생님 <이거> 맞까 <맞습니까?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와, 와. 동 동작은 어떤 걸로 볼까요? 친구 사고 날것 같은데요. 아니 될것 같은데? 뭐거쳤데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두 개구를 제가 이, 이걸로 조각... 좋아... 어, 어, 어, 어. 와! 이렇게! 손손나못 펴나. 할수 있다? 아니, 진짜 내절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어, 됐나요? 네 됐어요. 우와! 뭐 어, 괜찮나? 어 괜찮은데? 나한번안 했는데? 안 <웃음> 내가 안 괜찮아. 이번 <웃음> 분위 이거 어떠셨어요? 아 어, 선생님 제가 이거 진짜 요번는 유연성만 필요한 건지 알았는데 이것도 전신 스트렝스네요. 해보니까 다르죠? 어, 운동이 안될줄 알았는데 어 진짜 전신에 힘이 다 들어갔어요. 어. 아 저도 이제 다이어트 이제 요즘 해야돼가지고 계속 운동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벌레랑 어? 네혹 다시 올게요? 네, 네. <웃음> 앞으로도 긴벌레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